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이고요. 바로 저희 엄마, 탄신입니다. 다 같이 박수! 엄마 생일 축하해! <웃음> 엄마 생신을 맞아요. 여기 석촌호수 바로 앞에 있는 광화문 갈비에 식사를 한번 하러 왔거든요. 아, 근데 식사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여기 창밖에 롯데월드 타워로 보이고요. 여기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어우, 진짜. 먼저 맛보기도 전에 눈으로 다 바빴어. 그럼 한번 메뉴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메뉴 보니까 고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생갈비 두 개랑 여기 이름이 광화문 갈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갈비 하나, 그리고 추가 메뉴로 한 된장찌개, 공깃밥, 평양 물냉면, 솥밥까지 추가했습니다. 오 음, 맛있다. 상큼해. 밑반찬 하나 같이다 맛있네 상큼하고. 음소금해 음. 뭐음 고기 너무 맛있다. 그냥 입에서 녹아 녹아. 너무 부드러워. 찌르는 게 하나 없어 엄마. 음. 여기 고기 네. 네. 네. 네. 네. 네. 음. 얼마이아 이거 있다. 네. 엄마 고기 정말 맛있다. 진짜 부드러워. 동치미. 음. 고기 음. 입에서 진짜 녹아 고기도 엄청 많다 얘는 아까 식사 메뉴로 시킨 한우 된장찌개인데요 두부도 되게 풍족하게 들어있고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된장찌개가 달벽이지 않고 너무 고소해 음. 진짜 맛있죠 엄마? 음식이 하나같이 밑반찬도 그렇고 정갈한 느낌 간도 세지 않고 생갈비 생갈비 와 근데 생갈비 너무 맛있다 이런 맛이구나 저 생갈비 처음 먹어봐요 음, 소금 콕콕 찍어서 음. 이거는 평양불냉면 좀 더, 더러운 거거든요 근데 저 평양불냉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슴슴하다고 그래가지고 먹어보진 않지만 별로 내 취향이 아닐 것 같아 나는 하무냉면 스타일이란 말이야 음 슴슴한데도 육수맛이 좀 진한 것 같아요 확실히 평양냉면이 깔끔한 맛이에요. 깔끔해서 고기의 맛을 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응. 내가 그동안 좀 잘못 먹었나 봐. 이게 고기가 비싼 거라서 고기의 맛을 해치지 않게 깔끔하네 개운하고. 음. 응. 슬러대 들어간 새우도. 응, 음. 이게 더 큰지 맛아래 솔직히 소금 안 찍어도 돼. 소금 찍어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더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진짜 찌개도. 아니 근데 진짜 맛있다 요 밥을 된장찌개 말아서 한번 먹을게요 아니 된장찌개가 진짜 괜찮네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 건더기도 되게 많고 두부도 많이 고 호박도 많고 야채도 많이 들었고 고기도 많이 들었고 8,000원에 찌개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니까 너무 괜찮네 이 된장찌개 이렇게 김치 올려서 음. 이건 광화문 갈비, 한번 먹어볼게요. 갈비 너무 맛있다. 아니 생갈비는 아까 고기 본연 맛이 되게 살아있으서 부드럽고 이 강화문갈비는 양념이 오 어, 양념이 너무 맛있어. 달기도고 달기도 어, 단맛이 거의 없고요. 약간 짭짤하면서 고기가 너무너무 부드러워. 오야 어, 그, 그, 갈비 아, 갈 맛있다. 음 갈비. 아 진짜 진짜 맛어 음. 자 은은하고 다이하고 양념 과자고 네, 오늘은 여기 속초노스 바로 앞에 있는 광어물 갈비와서 저희 엄마 생신 기념 식사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주문한 거는 생갈비 2인분, 광어갈비 1인분, 그리고 식사료에서는 한우, 된장찌개와 공깃밥, 평양 물냉면, 솥밥한번 주문해서 먹어봤습니다. 우선 제가 전체적인 음식을 평범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맛있어요. 밑반찬도 엄청 깔끔하고 개운하고요. 그리고 갈비 같은 경우는 여기 부위류 같은 경우가 다 한우라신데요.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부위류에서 다투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질이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저 요번에 생갈비 처음 먹어봤는데 와 생갈비가 고기 본연의 맛이 너무 잘사라져 있고 뿌니까 말이 뭐해 부드럽고 아주 좋죠. 그리고 광화문 갈비는요 양념이 너무 잘 됐어요. 이게 갈비가 양념이 너무 과하면은 금방 질리거든요. 근데 단, 단맛도 되게 은은하게 나고 짭짤한 맛이 함께 있어서 같이 먹으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한우 된장찌개 공깃밥 이게 8천 원인데 안에 야채도 많고 고기도 많고 엄청 푸짐하더라고요. 거기다 평양 물량면. 저는 원래 평양 불냉면 스타일 안좋은상 했는데 제 착각이었나 봐요. 평양 불냉면인데 육수도 진하고 고기가 너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솥밥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선 여기 광화문 갈비 같은 경우는요, 뷰 맛집이에요. 고기는 당연히 맛있죠. 고기는 맛있는데 뷰 맛집이에요. 오자마자 눈으로 한번 먹고 들어가. 바로 앞에 석촌수가 있고 루데월드 타워가 보이고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뭐 데이트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가족 모임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어, 너무너무 모임하시기 딱일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 뷰 창가 이렇게 있는 데는 미리 예약하셔서 잘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을에도 좋을 것 같고 봄에 벚꽃 필 때도 너무너무 예쁜 그, 예쁠 쁜그예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정말 눈으로도 맛있게 먹고 입으로도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